직장생활이라고는 그 콜센터에서 한 1년, 2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웹디자이너로 한 것도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그 실업계를 나왔는데 네. 고등학교가 이제 전공이 웹디자이너과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웹디자이너 관련된 컴퓨터 그래픽스 자격증을 따면서 그쪽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무료로 학원에서 이제 국비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다니면서 배우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인터넷으로 제가 스스로 찾아서 독학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편이에요 원래 캐릭터 그림 그리는 일을 했었는데요 프리랜서로 캐릭터 그림 그리는 거는 한 3년 정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중간중간 했거든요 주말에 그런데 지금 요즘 유튜버가 한창 뜨고 있으니까 썸네일이나 채널아트 제작한 거는 몇달안 됐어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계속 중간중간 하긴 했었는데 직장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수 있는 이런 거를 이 능력을 제가 힘들게 독학해서 얻었는데 쓸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서 좀 답답했거든요 그게 제 스타일대로 뭔가 이렇게도 꾸미고 싶고 이런 것도 만들고 싶은데 항상 그 직장에서는 상사가 시키는 상사 스타일대로만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답답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어, 일단 개인 능력 개발하는 데는 프리랜서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의뢰인들을 만나고 다양한 요청 사항을 듣다 보니까 기존의제 스타일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해본 것도 해보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는 시야가 좀더 넓어지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일단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불안하긴 하죠 당장 뭐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뭔가 개발하는 성격이다 하면 은 프리랜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수입적인 부분은 유명하신 분들이야 생계 유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고 해서 중간중간 단기 알바를 뛸, 뛸 때도 있고 아니면은 잠깐 단기로 이렇게 일을 구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편이에요 평균으로 하면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출퇴근이 없고 자유롭고 그런 건 있는데 수익이 적은 날에는 정말 거의 백수랑 다를 게 없어가지고 그땐 좀 참담하죠 후회는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이쪽으로 제가 독학을 하면서 영상 편집이나 이번 썸네일도 많이 프리랜서로 의뢰를 받으면서 이쪽 직장으로도 지금 취업 알선 자리가 몇개 들어와가지고 생각 중인 것도 있어요. 제가 앞전에 그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한 이유도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 제안이 들어온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할수 있는 범위 훨씬 넓고 좀 자유로운 부분이 보장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인 거예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요. 어, 유튜브 저도 즐겨 보는 편인데요. 보다 보면은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나이가 있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시작하는 그 용기와 도전 정신은 전 굉장히 좋게 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볼때 보기 좋게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미리보기 화면이라고 썸네일이 있잖아요 그 썸네일 같은 부분을 뭐 정말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튜브에도 썸네일 만드는 법 이런 강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한 번만 보고서라도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신다면은 훨씬 본인 유튜브 채널에 의구독 조회수도 올라갈 것 같은 게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림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눈에 잘 들어오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정말 간단한 거예요. 영상을 이제 찍잖아요. 찍으면 영상을 따로 뒤에 배경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뭐 벽에 등을 기대고 찍는다든지 이런 영상을 하나 찍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인물이 중심에 오는 게 아니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서 배경이 많이 나오게 그렇게 찍은 다음에 그림판으로 글자 입력 툴을 이용해서 그냥 한쪽에 배경색과 완전 반대되는 그런 색으로 글씨를 쓰면 은 굉장히 눈에 띌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배경이 회색 벽지다 하면 검은색이나 아예 흰색의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주는 것도 눈에 띌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이 정말 흥미가 있어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흥미가 없는데 굳이 뭐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그냥 무작정 따라하면은 오래 못갈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자기가 영상편집이나 뭐 포토샵이나 이쪽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도비 프로그램 중에 포토샵부터 전 시작하길 권장을 해요 특히나 이제 포토샵의 레이어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학을 해도 계속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유튜브 강좌나 학원을 다녀도 좋고요 어도비 프로그램을 하나 떼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유튜브 동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독학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웹디자이너도 결국은 그 기술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결과물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최대한 다양하게 보관해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자신이 뭔가 결과물을 작업하고 나서 뭐 용량이 많이 차지한다고 하는 이유로 많이 지워버리고 별도로 보관을 안 하시거든요. 그거를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길게 보시고 정확히 날짜까지 예를 들어 2019년 4월치 3월치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썸네일 작업 결과물, 일러스트 결과물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보관해두시는 게 나중에 앞으로도 포트폴리오 제공할 때나 자기사를 정리할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디자이너도 포함되고 모든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텐 공통적으로 큰 장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의뢰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결과물을 받으시는 분이 만족스럽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가 가장 보람 느끼죠. 가장 기쁘고 <웃음>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상에 올렸을 때도 어, 멋있어요, 뭐 예뻐요 이런 글을 보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죠. 특히 과거에 악플을 먹었던 사람이 이러면서 많이 발전된 모습이 보인다면 특히나 자신 스스로가 되게 대견스럽고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지금 캐릭터랑 뭐 포토샵 같은 썸네일만 하고 있는데 이제 영상편집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 영상편집, 웹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이세 개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 같아요 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뭔가 하나의 직업처럼 되지 않을까 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영상편집을 지금 최대한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양한 의뢰를 받고 작업물을 제작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이제 작업을 하시는 제작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임금으로 가격을 후려친다고 하죠 너무 저렴한 금액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그 작업물에 대한 열정이나 열의가 많이 생기기가 힘들어요 반면에 의뢰하시는 분들도 싼게 비지떡이라고 저렴하게 의뢰를 하면 은 당연히 저렴한 결과물이 나온 게 맞는 거예요 제작자와 의뢰인 간의 절충을 잘 맞춰서 작업을 하시는 게 서로 간에 좋은 문화가 좀 생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